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해라. 아니 왜또 이렇게 싹덩이야? <웃음> 나 생각보다 어려워.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유 네. 네. 네. 네. 오늘 드리, 어떻게 드실까요? 아니 뭐 드시고 싶은 대로.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뭐 네. 아유 선물. 와, 아 별거 어. 아니에요. 어, 아, 아, 아, 아, 아, 그냥 아, 마스크팩 그냥 가왔어요 이거 그거가 베스트잖아 뭐든지 베스트를 먹는 거야. 요거,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음. 이 집이 꼴로도 못좋야 되는데. 흥이 전이랑 착륙할 때는? 네, 그때 랑 착륙하고. 맛있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지, 그렇지. 너네 진짜 먹을 포기 있다, 진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에 진심이야. 잘 먹어야 돼. 썩어서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웃음> 그랩을 찾아다니고 있네 거꾸로 됐어요 손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랩을 찾아다니는 <웃음> 저희는 이제 호환게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똥이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지금 속이, 속이 갑자기 이상한데 아 이게 더불어 가지? 어, 고, 호텔, 호텔 가서 호텔 가서 가다가 저 구독자님 제발 가만히 계셔주시겠어요? 땀난네 땀, 패탈 랩도 있습니다. <웃음> 땀난네 갑자기요. 패탈 <배탈력>. 랩. 구독자와 함께하는 <웃음> <웃음> 전국, 아, 사전, 전국. 아, 사전, 노래자랑 <웃음> 하노이 노래자랑 빠빠빠빠빠빠빠 빠르바빠빠빠빠빠빠 동둥둥 빵 땡동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메인 자리를 조금 뺏겨서 어,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호수 있는, 주변에 있는 만남의 광장인 그 분수대 바로 옆쪽에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요 어, 여기서 어, 노래를 부를 예정입니다 솔직히 한국이었으면 이런 콘텐츠를 아예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 베트남이니까 이렇게 용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가 살짝 내리긴 하는데요. 문제 없겠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땅콩 둘이가 하나, 둘, 셋, 하나. 아, 아, 됐어, 됐어? 됐어? 음. 어, 오빠 그거 까먹었는데, 계산 까먹었어. 사들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유튜버 호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모잉 이이고라모유튜버 마이 탐구어 토이세 하하 한싱가 나를 잊지 못깨나서 돌아와줘 이제라도 와의 감사합니다 어 떨린다 사랑이 많으니까 예, 이죠또 이제 사어하는 우리의 삐약 đã đánh i chuyển đánh đánh <cười> đánh like yeah. đây, à, đi bạn anh đã đ á n cho đi n người ta đến n g ai c h u y n c a n n h c h ơ n g ư ợ c o hết xong i n g n g i bé n g ô i r biết r ồ đ h n c h n g ư ờ i ta hát n g c o g h o ó đ ú n g 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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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한국. Welcome to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제한장 한국. 한국. 한국. 해국 한국. 나는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요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여기 하는 게 라이센스가 필요하대.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여기서 노래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냥 간 거야. 화하고 같이 간 거야. 불 네, 어. 뭐, <웃음> 노래 못 했지. 베트남 말을 참 못. 차라리 한국 노래를 하 한국, 한국 노래 불렀는데 한국 노래 더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해. 그래. 한국 노래 더 좋아해? 베트남노래 부르니까 다 갔어 베트남노래 부르지 <웃음> 맞아요 맞아요 좋아 <웃음> 나 미백했어 어떡해 <웃음> 떨렸어 진짜 떨렸어 안하는척 했다가 <웃음> 네 여러분 공안한테 뒤지기 욕먹고요 네. 뭐다 다 출동했어요 공안이랑 공무원 다른 공무원들도 막 출동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여기 대표, 대표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후다닥 뛰어오더니 이게 뭐하는 뭐 짓이냐고 버스킹 하다가 감옥가게 생길 뻔 했네요 무섭네요 여기 노래 부르지 말자